안녕하세요 원샷맨 입니다 오늘은 환타와 밀키스를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환타와 밀키스가 섞이면 무슨 맛이 날지 정말 궁금해 지는데요 원샷 보겠습니다 척 환타와 밀키스 중에서 환타의 맛이 더 강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3점이었어요 누구나 섞어 마실 수 있는 무난한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!